안녕하세요 형사님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인다 와... 두어 두어 두어 컴온 아시겠어요? 어 이거 <웃음> 공부 안 맞지? 다시 앉아? 음... 공부 안 먹어도 돼? 설탕이... 저... 안 맞습니까? 안 되지 그죠? 잘못했죠? 어 오케이 오케이 드세요 허! 깨끗하게 싹! 정성스레 싹! 수박 흰 씨는 바르지 않고 다묻습니다흰씨 그건 조금... 조금 그래